에너지를 저축해주는 그런 것들은 예측된대요웬 컨sumer 그 소비자들이 그 전통적인 그런 백전구에서 더욱 그러니까 예, 예 구식 더욱 효율적인 그러한 형광등으로 바꿀 때 이게 뭐더 에너지 소비가 잘될 잘 거라고 예측하는데. 네. 하지만 이러한 소, 그 소비, 아, 이러한 저축들은그물게 그들의 예상된 타겟에도달한대요 그러니까 거의 저치가 있는 뜻이죠. As research indicate, 그 r e s e a r c 가 가르쳤다. t h a 많은 그 소비자들은 그 인지한다. 그 라이트 대가가 비용이 더욱 적게 소비된다고. 그리고 더욱 적게 엄격해진다고. 어, 그 스위치를 끄는 것에 덜 엄격해진다고. 그리고, 그리고 이것은 야기한다고. 그더 많은 시간을 더욱 야기한다고. 그 다음에 또 higher energy c o n s u m p t i 그래가지고 더욱 높은 에너지 소비가 일어난다고. 그 비슷하게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겠지만 그 학문은 가리켰다 That energy saving from efficiency improvement 예를 들어서 에너지 소비가 되는 그런 향상에 의한 그런 에너지 세이빙은 네. 이와 에너지 세이빙은 often then spent on increased heating standards 더욱 증가된 히팅 그 뭐냐 기준을 소비하게 한대 돼요 그니까 러 기껏 절약해줬더니 오히려 그 기준을 높여버리는 거죠 엄청 많이 써가지고 그리고 여기에는 그 여기서 그 소비자들이 아마도 얻을 것이다 By operating a warmer home for the same e c o s t then 그 똑같은 대가나 더욱 낮은 대가로 그들은 이전보다 더욱 집을 더 따뜻하게 할거다. 100년동안 지속되다본디디크가 디벙. 이게 발론되다. 네. By a d i v i g i o n scientific t t a c 그 획기적인 그런 사언티 그... 이것에 의해서 발... 그 발론되기 전까지는 계속 지속됐다.